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어제 올렸던 업데이트 확인과 새롭게 생긴 이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이벤트 붉은파도주화입니다 구입보상점에 이벤트 상점 탭에서 붉은파도주화 상점 교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계정별 교환이니 잘 알아보시고 필요한 걸로 교환해주세요 이벤트는 4월 20일까지입니다 두번째는 도감지원 프로젝트인데요 이번주 토요일인 28일부터 낮 12시에 우편으로 아처 희귀템을 줍니다. 강화주문서와 함께요. 근데 이걸 강화된걸 주지 노강짜리로 주면 좀. 음. 세번째 이벤트는 점검날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실루나스 루나트라 여기서 루나트라에서는 오망과 좌절은 제외입니다. 제외한 모든 경험치량이 100% 상승합니다. 네번째 이벤트 럭키코인인데요. 야 이거 외형이 완전 빠진코네요. 일단 기간은 4월 21일 점검 전까지고요 쿠폰의 확인 기간은 4월 30일까지입니다 인게임의 이벤트 창에서 해당 코인 획득 방법을 알수 있습니다 구글의 기프트 카드 5천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얻을 수 있는 기회네요 당첨되시는 분들은 이벤트 종료 후 2주 이내 공식 카페공지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난 줄만 알았던 장비 수정 이벤트 바로 이벤트 던전인 황혼의 땅에서 드랍이 가능합니다 저도 다터트리고 이렇게 새롭게 또 수정을 받았고요. 생산에서도 그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맵은 레벨 제한이 있으니 76렙 이상이신 분들은 획득할 수가 없습니다. 핫딜 상점에서 통수의 반지 선택 상자를 개정당한 번으로 5,50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누야모의 골드 상점에서 제작서를 2,500만 골드로 구매하시면 영웅 반지를 만들 수 있게 되죠 그 외에도 축복의 주문서 봉인함 상자 등 골드로 구매할 수 있는 상점 탭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영웅마석 제작이 가능한 슈릴의 묘약 업데이트 내용엔 어디서 얻는지 나와있지 않았는데 바로 부입보 상점의 이벤트 탭에서 무려 1,000잼에 구매해야 합니다 제작은 세공술에 각인석 마석템에 보시면 나오는데 랜덤 상자는 재료로 필요한 영웅 마석 1개와 묘약 1개, 선택 상자는 묘약이 2개나 들어갑니다. 장착 중인 마석은 이렇게 표시가 있고요. 화살표를 통해서 다른 마석으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빠르게 알아본 v V4 보 업데이트였습니다. v 보에더 좋은 정보를 받고 싶다면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